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래내시장 먹자골목에 있는 닭내장집에 닭내장탕을 먹으러 갈거예요 가자역 4번 출구를 나와서 길 건너편 바로 골목이 보이는데요 고개를 살짝 숙이면 간판이 보입니다 간판 이름은 닭내장집이지만 네이 집은 닭발 또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배가 고팠던 바라 아주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단초랍니다. 닭내장탕, 소중대, 닭발, 소호파. 호파는 어떻게 요리되는 건지 다음에 한번 다시 와봐야 겠어요. 김치 <웃음> 음, 맛있겠다. 닭내장탕 소자와 닭발 하나. 닭발 가운데 손가락이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애들인데 아까 내가 먹어서 없어. <웃음> 그냥 먹을게. 닭발은 단맛과 매운맛이 적당하게 섞여 있는데 처음에 단맛으로 혀가 속아요. 그리고 점점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매웠어요. 닭발은 우리 정 p d 의원너비입니다 어머머. 우리 정 PD 의 인중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닭발 국물에 배추를 슬쩍 찍어 먹었는데요. 쌈장보다 맛있다고 했어요. 뚜껑 한번 열어줘야 될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따란! 와, 내용물 너무 풍부합니다. 정 피디 젓가락질 이쉴줄을 모르 네요？뭐 찍었 어？복 창해？다 갈 응. 응. 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닭 잡을 때나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 오면 먹을 수 있네. 처음 먹어봤어? 응. 우리 정피디, 손이 아주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먹으란 말도 한번안 하네요. <놀람> 소주 한 잔, 볶음밥 타임. 사장님의 현란한 손놀림이 아주 예술이었어요. 장을 장을 소리, 맛있겠다. 장을 장을 소리. 가승이워 아, <웃음> <웃음> 볶음밥은 언제나 질리죠. 아, 다시 봐도 너무 먹고 싶다. 닭발 양념이 같이 들어간 볶음밥은 그 감칠맛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매콤달콤한 볶음밥을 하나만 시킨 것이 나중엔 아쉬울 지경이었다니까요. 잘 익은 물김치가 볶음밥을 한입 먹자마자 저절로 술술 넘어갔습니다. 아, 마무리 역시 리프 커피죠. 당고기네 2만 입맛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